오늘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말 여기 성경책에 나옵니다 곤리한 말도 있습니다 라고 다이슨 말도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말도 나오고 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줄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다윗의 말로 받지 말고 다윗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그것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이 책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니까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보니까 고리한 말도 있고 뭐 사람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래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사람이 많은 건 빼놓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하는 것 빼고, 예수님 말씀했다는 생각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그래가 성경책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것이 진짜 성경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요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해 가지고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모든 악한 것 드러내고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쪼개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르치던 것들 다 거짓말이다. 이라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만 참 훌륭한 박사들, 예수 믿는 신학자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중에 진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이 박사된 사람들이 진짜 박사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 딱 정립해 놓고 그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봐라! 이거. 하나님의 성경책에 글록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이래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대상이요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들었으니 믿어야 되고 믿었으니 신뢰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 제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수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 이런 같이 어떤 한 왕이나 대통령 이런 같이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농담치 않아 농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원받았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 되었고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과 별들과 공간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영의 세계와 이 육신의 세계와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과 모든 인류와 나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뭐 만촉이란 빛을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햇빛을 직접 갖다 대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어두움이 죽은 자라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빛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이는 것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살리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은 하나님이 이왕에 살려놓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대신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행적과 가르치심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상고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충만히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믿고 읽고, 읽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불여자요 탕자요 어릴 때부터 사생자를 가진 참으로 어릴 때부터 자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속색이 있겠어요. 자기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집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짧은 석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을 일시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스,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 같은 같이 히브리스 4장 12절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영에 있는 모든 것과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나를 만드신 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쫄라지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있는 생물 같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도는 이 말씀을 읽고 부복하여 하나님 과거에 자기 죄가 드러나더라는 거요.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글자 하나 하나가 글자에 칼날이 달려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쪼개면서 그내 지은 죄 하나 기억날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 칼날같이 막 살아가지고 칵잘라버리더라는 자기 과거의 죄를. 그러나 생각날지만그 죄를 잘라보고 잘라보는는데 하나님 말씀 이걸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 여기서 자원 달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미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가지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없고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냐 이 말씀을 딱 끝나자마자 자기 모든 죄다이 칼날 같은 말씀에 갈라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 자기 죄가 다 잘라 가지고 다 없어지더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서 역사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무지무지한 많습니다. 한국에도 사형수, 뭡니까? 김대도입니까그 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가는 데가 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로 손잡고 서약을 받은 거죠. 손잡고 예수 믿겠다는 서약을 다 받고, 그래 사용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사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 없었어. 이 한마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신앙 고백,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얼마나 큰 축복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같이 말한 마디 하면은 내 죽기 전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말한 마디만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구나, 나를 인정하구나, 주님께서 인정해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날에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말씀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걸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자신이 말한대로 다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고 지키려고 얼마나 예를 씁니까? 그것을 자꾸 거짓되게 말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를 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은 사람들도 사람끼리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예언들도 하셨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종들에게 이 단지 동이에 물을 가득 히 채워라. 그냥 물만 채우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만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종들이 물을 채웠을 때그 독에 물이 다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다 변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앞을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 예언 용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서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못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어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에 가서 거물을 내렸 때문에 고기가 너무 많아.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동료 요한을 불러 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다. 예수님은 깊은 데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침구를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고쳐 달라고 내려놓은 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데, 미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아 켰는데, 아, 이거 넘어가못 뻘뻘뻘 떠고 그, 그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참,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아빠 다 죽어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아, 이거 아니라는 거요. 굶적도 안 해. 참,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구수해가지고, 그야말로 땀이 범벅되도록 기도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아이, 도망도 갈수 없고, 그냥 그래 막 기도만 하고, 막. 그런데 뭐, 나도 머리가 펄떡 일어났어요. 기도 한참 하다가 막 땀이 축을 막 범벅이 돼가지고, 가다 말고 다막 젖었는데.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전에 막 감을 지렸어요. 네가 시집 가기 전에는, 시집만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생기겠다 해놓고, 시집 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웃음> 나도 모르니까 갑자기 생천보는 여자, 여자한테 말이오. 그건 시집간여자한 그러니까, 뭐, 이자가 누워있다고, 그만, 뭐, 확, 아약하면서 일이 연락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머리 들고, 발 밑에서 시어머니가 막 발을 얼리고 해가지고, 막, 여자는 머리,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만 했는데,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자기도 무릎 꿇으려고 하고 막 이러다 어깨로 아프다 가면서 막 무릎을 다 꿇지만 무릎 다 꿇자마다 얼떨어 일 아니요 어? 어? 오오가디 어? 오 아프다요 나서 때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챙피를 당했다가 사라지겠어요. 그래. 나서라 했는데 안 나서 본게 이게 멀뚱멀뚱 아이 삼이 애먹겠대요. 그니 그래. 귀신 들리가지고 이자 그야말로 뭐 완전히 눈이 짓물렀어. 자기 말로는 한 100일간 잠을 못 잤대. 잠을 못 잤대. 뭐 잠을 못 자고 또눈을쓰니까눈알은 아예 빨갛고 여 밑에하고 위하고 짓물러가 물이 줄줄 흘러. 눈 옆에 여 물이 줄줄 흘러. 그래 왜 병원에 안 갔나 가 있거네. 왜 내가 병원에 가? 가가가질이래뭐 이런 게있나지 그래가지고 그날 철학 기도 때 이제 왔는데 권사님들이 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완전히 기도원에 가 미쳐왔는데 우리 교회 몇분 나온 사람인데 기도원에 가 미쳐왔대 그래서 우리 밤새도록 우리 좀 기도하자고 그래 우리 기도하겠다고 눈부라카하니네아숨수잘 눕는 거요 그래, 눕히 놓고 발치에 권사님 두분 옆에 한분 나도 이쪽에 앉아가지고 그래가 무릎 꿇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 그래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하고 막눈눈 눈은 안 뜯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건 한, 한 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조용한 거야. 내 혼자 만 찬송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삶없이 눈을 뜨보니까 밑에 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막 흰자도 없고 까만 자도 없고 빨개 눈알이 막하간거딱 보는데 야, 소름이 쫙 끼치대. 그래서, 내가, 뭐, 그 잇가리, 막, 기도도 안 나와. 그냥, 막, 무조건, 막, 찬송만 가, 뛰 들었어, 막. 붙들고, 막, 찬송만 했어, 붙들고. 뭐, 눌렀다, 떨락하이겁이다 못하겠고. 계속 찬송을 한두 시간 계속 버리다가 보니까, 네 한, 네시 반쯤 됐나? 네시 반쯤 됐는데, 찬송을 한참 하고 있는데, 밑에서, 아이고, 이제 밥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딱 보니까, 아, 정상적으로 눈이 돌아왔어. 정상적으로 눈이 돌아와가지고, 아, 내 집에 가가지고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접 보내야 된다 하면서, 어, 일어나야 된다 하더라고.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보냈어요. 어, 그동안에 귀신 나가었어그다음부터한 번도 발짝 일으키지 않고, 어, 와가지고, 내,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사람 집사대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생겼어요. 그 사람은 한 백날가 못할 때 어떻게 일어나,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냥 뭐 갑자기 뭐, 뭐말소리 듣긴데요. 네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면 니가 돈을 얼마 주라. 하고 저 상도도 육교로 올라가면은 빨간 어 치마 입고 또 위에는 무슨 옷 입고 뭐 이런 여자가 올 건데 그때 오거든 무조건 네가 백만 원 주라 이런 형식으로 막 갑자기 누군 돈갚주라 하고 갑자기 어디 기다림 어 이렇게 자꾸 말을 한대요 자기 모르게 그 따라가지고 하면은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면 쉴때없이끌리다 내는 거요 그래 아주 자기 깜짝 놀래가 교회온 것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은 갑자기 자기 옆에 자는 남편을 왔다가이 지금 부엌가 부엌을 가져와 가지고 어? 남편을 쫙 찔러라.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뭐 소름이 쫙 끼니 귀신 들리가도 그런 정신이 있는 거야. <웃음> 정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처음에는, 어, 죽여, 어?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부까지 갔대. 갔는데, 정신이 사서 돌아오는 거야. 이거 내가 뭐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남편을 칼로 죽이라. 이거, 이 하나님 말씀 아니네, 이거. <웃음> 이랬던 거요 <거야. 웃음> 그래,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래, 그래, 깨닫고 막 교회를 뛰어온 거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변화된 거야.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에 듣는 그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많이 나타난다산 기도가 가지고 마귀식에 오는 사람면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기도가 가지고 마귀에게 듣고 와 가지고 "내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 엉터리다." 말 바꿔라. 하, 이런 소리도 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막막 방언하고 깜지되고 설교할 시간만 되면 막 방언하고 깜지되고온 교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교회를 물란시킨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해 가지고 온 사람들 음례는 많은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찾아 읽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어야지 내 생각이 조금의 감이 되든지, 또한,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벼들에게, 네 가서, 거물을, 어, 낚시를 내려가지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은, 거기 한대라 일이 나오니까, 네하고 내하고, 성전세를 내라. 이 사람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할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살았고 같이 이 땅을 밟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아미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풍병자에게 소자의 니제 사원을 받으니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들려서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병고치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 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백부장이니까. 나도 내 밑에 종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라 고오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백부장이 얼마나 그 당시에 권시에 있는 사람입니까? 식민지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 예수님 따지면 식민지 사람. 자기가 종같이 부려도 되는 사람이 앞에 추여 하고 꿇어 앉아 가지고 내 종들을 이렇게 하라며 하고, 가라하면 가고, 오라면 하 온다고 말아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있고, 이제까지 의 모든 하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이방인 백부장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만 낳는 줄 알고, 가서 고치줄 것이라는 말씀만 없었어. 그래야만 내 종이 낫겠나요? 또한 그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광암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채워할수 없어 새 사슬로 묶고나도 끊어버리고 그만큼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속에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었어 귀신이 요구한 대로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열두 회를 혈류점 병는 아, 알른 여인이 옷자락 만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나왔을 때. 네 믿음이 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루가에서 한 맹인이 나와서 나사는 예수여 나를 불쌍해 주시오. 그래 예수님이 불렀어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있으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하고 같, 틀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한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웃음> 그리고 6월절 최후의 만찬장을 준비하실 때에도 물동에 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 가지고 그 주인에게 오늘 우리가 6월절 할그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곳에 준비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냥 가다가 물속 이기고 가는 사람 따라가 지고그 주인한테 오늘 밤에 우리 선생님이 어, 6월절 잡수실 만찬장을 어, 보이라 그런다고 뭐 누가 해줄 사람 또 어디 있고 상상을 못 하니 저 마지막 나기 새끼를 타고 갈 때는 저가가지고 나기 새끼를 끌고 오락했어요. 그걸 누가 묻거든, 주께서 서시겠다 해라 하면, 나주겠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오.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습니다. 모든 성을 무너뜨려도 사람이 넘어갈 정도는 남아 와요그 일부러 밑에 돌까지 무너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그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어요.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있었으면 이건 예수님 말씀대로 된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명한다고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봤어. 돌안에 돌, 돌 위에 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가 싶어. 가보니까 그것도 없어. 그래, 어떻게 됐나 싶어.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금으로다. 헤로이 헤로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살렸고, 과거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금으로 입혀놨는데, 그 건물에 그 분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 죽이고 불을 질러 가지고 다 금이 녹아 버렸어요. 녹아 가지고 또그 성벽에 구멍 구멍까지 그 건물이 녹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건물 그녹아 들어간 물에 금이고 쇠서다 들어갔잖아. 돌사의 돌. 그러니까 막돌을 갖다가 일일이 다. 성벽에 돌 하나, 돌다 무너뜨려가 그 안에 금까지 다커어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주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살리는 것이요 바로 영적인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누워 가지고 계시면 그걸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산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부상병들이 많이 누워있는데 자기도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누구를 치료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산 사람이 가서 치료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영들이, 죽은 영들이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 부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살수 없는 영들이요. 다 그대로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들이요 그렇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영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리는 사람은 거의 더물어요. <웃음> 그래서 어떤 의사 한 분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아는 어술로는 못 살리는데 내가 너무 답답해가 하나님 이사림 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치료 했더니만 살아나더는 그래서 자기는 기도가 내 어술보다 낫다 했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 죽은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리십니다. 주님의 땅에 계실 때 나인성 과에의 그 아들이 관에 누워있는 것을 손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여 살렸습니다. 야이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내가 말하느니 일어나라 달리다음 이래 소녀를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날간 있었다 했어요. 그 누나 여동생 그 마르다가 누나 여동생 마르다가 죽은지 날이나 됐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시체 보고 나와라. 그런데 시체가 다동이가요리됐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솔솔 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온지 몰라. 여하튼 나왔어. 천사가 인도에 드러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놀랐대 예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우리도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성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소를 전사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또한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